감독입니다. 오늘 날씨 좋습니다. 아주 해가 쨍쨍하니 날이 끝내주는데요. 근데 너무 춥습니다. 아, 지금 기온이 영하 한 6도 정도, 어, 6, 7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침 온도가 영하 16도까지 17도 뭐 이렇게 내려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엄청나게 추운 날씨입니다. 여기는 계룡산입니다. 계룡산 남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광성 낚싯대에 찾아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사방이 다 얼음으로 꽉 차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추운 날씨인데요. 가운데 부분만 물이 얼지 않고 어, 낚시를 할수 있게끔 관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네요. 네, 이곳에서 낚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극한의 추위와 맞서서 극한의 취미를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 이곳에 계시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과연 이분들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낚시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무슨 일일까요? 여기는 광성낚시터입니다자 이렇게 광성낚시터 온통 다 얼음 바다입니다 다 얼어 있는데요. 저 가운데 부분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저분들이 지금 무슨 낚시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방금 이제 광성 낚시터 사장님이 아, 여기 촬영을 해도 좋다고 해서 허락을 받고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들어가 보죠. 잔교가 잘돼 있고요. 예 전에는 이런 야외에서 낚시 할수 있도록 그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비닐 하우스 처럼 해 가지고 아주 잘해 놓으셨네요 예, 겨울에도 낚시를 할수 있게끔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아이 안에 낚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봅시다 아 밀어야 돼요? 어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 여기 한 에? 다섯 분 여섯 분하시는데요 <웃음> 대단하십니다. 어 고구마도 드시고. 아 여기 고구마도 굽니까? 아, <웃음> 하나 드실래요? <웃음> 아, 이, 좀 이따 먹어보죠 <웃음> <웃음> 아, 반갑습니다. 봉말 가요. 야.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이이 이거. 이거. 여기... 이, 이분은 아주... 여기 살림 차리셨나? <웃음> <웃음> 야 <이야. 웃음> <웃음> <웃음> 얼굴하고 손만 내놓고서 낚시를 네. 하고 계시네요 네. <웃음> <복무 해봐도> 네새공봐세요 <웃음> 예, 복이봐세요 <해봐도> 네. <웃음> 공주 갔다 왔어? <웃음> 언제 왔어? <굳이> 언제, <웃음>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시시 낚싯대 거야? 응렇잖 음, 여기 잡을 마음 별로 없어. 그냥, 네. 이렇게 찌지만 쳐다보다 갈라고. <웃음> 찌지만 쳐다보다 갈라고? <웃음> 예. 상사님, 언제 오셨어요? 저, 저도 똑같이 왔어요. 아, 같이 오신겨? 응. 같이 갔어요. 뭐있어 아, 막, 다 얼어붙어가지고, 달라붙네, 막. 뭐. 네, 달라붙어요. 이건 뭐야? 버섯, 버섯? 발시어서 방한버섯 응. 방한버섯 <웃음> 핫팩 넣고 응. 발에 땀나 응. 발에 땀이 난다고? 자.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 그렇게 신는거야 이러고 계시는 거 부모님이 아셔? <웃음> 마누라가 해줬지 마누라가 해줬어 벌어죽지말라 부모님은 예. 한 해되게 되었어 아, 아 다행이네 그래도 또 신랑 춥지말라고 와이프가 해준 모양이네 이 떡밥도 스타일이 그대로인 것 같아 아 지금 세미 단차를 하니까 이건 집어제? 집어제 음. 요곡 달아가지고, 아, 세미단차. 어려운 말이 들어보지, 세미단차? 어려운 얘기네. 목줄이 한... 3343. 3, 3. 그거밖에 안 돼? 10, 길어 보이는데? 10cm 주고 단차. 찌톱 음. 길이가 10, 10cm 정도 되게. 저게 찌야? 씨맞춤하고 저게 짝대기지 찌냐고. <웃음> 그래도 한 뽕돌이 한 6호 정도는 묵직하게 묵어줘야, <웃음> <웃음> <웃음> 낚시다, 하지. 저런 짝대기. <웃음> 야, 심합니다, 심해. 배는 또 다시 흔들었으는한번 네, 네. 해보려고요, 흔들이를. 오랜만에 사용해보는데, 이게 진짜. 아고 흔들어줘야 됩니다, 저거. <웃음> 네. 얘는 오븐으로 오븐 오븐으로 해가지고 오븐 살짝 잘 내리면 퍼지게. 가방 좀 한번 들여다 볼까요? 이야 이 온갖 떡밥들이. 아주 뭐 양념통처럼 생긴거죠. 음. 아주 골고루 골고루 들어있네요. 어허. 이게 뭐예요? 밥이아나 먹으라고? 놀지 말라고. 이불 갖고 다니고. 나안 먹어. 춥진 않아요? 예, 안 춥습니다. <웃음> 솔직하게? 안 추워요. <웃음> 난로도 안 켰잖아요, 지금. 아... 네, 원래 난로 뒤에다 켜놓는데 오늘은 안 추워서 잠바도 좀 얇은 거 입고 오고. 아, 이런, 이런 날에도 안 춥다니 참 네. 의지가 강한 건지. 네, 어저께 너무 추워서 <웃음> 네. 오늘은 안 춥네요. 그러니까 한 요즘 2, 3일 내에 네. 너무 추워가지고 네. 그래도 낚시를 했다고요? 요번 주에선 낚시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딱 재밌으니까, 죠 <웃음> 네, 낚시꾼이 낚시해야죠. 네. 낚시를 왜 하냐고 물어보는 제가 문제가 있는 거지. 예. 네. 즐거우니까 낚시해요. 하는 거겠죠. 네. <웃음> 낚시해야죠. 손은 한 씨? 예, 손은 한 씨. <웃음> 네. 참 신기하네. <웃음> 아, 여기는 바닥 낚시 하시는 것같네 어허. 찌가 다른 찌를 사용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바닥낚시 하시나 봐요 하우스 밖에는 이렇게 다 얼음이 얼어가지고 어 사람이 올라가도 껍떡없을 정도의 그런 두께의 얼음이 얼어버렸는데 이런 얼음을 뚫고서 네, 예, 낚시들을 하고 계시니까, 아, 참, 대단한 거죠. 낚시가 좋아서 물론 하기는 하지만, 예, 이추움은 귀찮아지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낚시를 즐기지만, <웃음> 겨울에는 사실 쉽게 그렇게 낚시를 하기가, 예, 선뜻 어렵, 어렵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뭐, 그렇게 추운 날, 2, 3일 동안 추웠어도, 낚시를 나오셨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열정이 아니죠. 정말로 좋으니까. 이거 돈 주고 하라면 할수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본인들이 즐기고 재미있고 하니까 이제 이런 추위도 무릅쓰고 나와서 낚시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만나보니까 저도 즐겁습니다. 춥지만은 꼭 고기를 잡아야 재미있는 건아니거든 예. 그 과정도 낚시의 즐거움일 수 있고 어 찌를 바라보는 것도 재미일 수 있고 예, 물가에 앉아있고 주변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낚시를 할수 있다는 뜻도 즐거움이니까 그런 맛에 또 낚시를 하시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 다들 짧은 낚싯대들을 가지고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물 끝을 보면 다 얼었어 낚시대가 얼음이 고드름처럼 다 달려있는데 예, 그만큼 추운 날씨인데도 낚시들을 즐기고 계시네요 자이 가방에는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웃음> 떡밥이 다 들었네요, 여기. 야. 어? 어? 없는 게 없어? 와. 이게 종류가 수십 가지인데, 이 돈으로 따지면 <웃음> 이게 얼마야. <웃음> 저기, 오늘 점심 뭐 먹어요? 점심은 굶어. 굶야 응. 자기는 굶고 고기는 이런 밥을 주고 있어요. 이거 이거 봐. 이게 보통. 와... 근데 자기는 굶는다네 오늘. 야 이게 뭐야? 뭔가 한번 열어볼까아창가 때문에 이게 정상이다 낚시 줄 감아놓은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써있는 게, 이제, 그 낚싯대 길이를 표시하는 척수를 적어놓은 것 같고. 예술입니다, 예술. 이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꼼꼼하기도 하셔라. 17척. 17척. 대단하다 이것도 성격인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데 아이 친구는 아주 꼼꼼하게 잘 해놨네 자 이건 또 뭔가 한번 봅시다 아저씨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 어. 이거 여기 여는 거야? 또것도 주인이 주인을 알아보네 예 갑시다 찌니다 <웃음> 찌. 참열곱게 생긴 찌들 한 2, 30개 들어있는 것 같네 아, 저는 이런 찌못 씁니다 저는 이거에 한 10배 정도는 두고 쓰는 찐인데 야, 그리고 전 눈이 나빠서 이렇게 가는 찌는 잘안 보여요. 아주 짧은데 아니고 저는 저는 못 하는데, 아주 뭐 지금 사이즈별로 이것도 어, 요거 좋아 보인다. 찌톱도잘 네. 보이고.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아직 고기가, 붕어가 나오지는 않는데요. 저쪽에 우리 후배님이 잡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웃음> 붕어 얼굴은 그때 보여드릴게요. 아직은 붕어 얼굴을 안 보여주네. 어? 말하는 찰나, 여기, 우와. 어마어마한 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와. 낚시 대신 우 야, 겨울에 이른 손맛 보시겠습니까? 이거? 야. 아, 아, 잉어 거. 장군이 나오셨네. 잉어 장군. 자. 정말 크기 잉어가 나왔어요. 어, 잉어가 놀랬네. <웃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음> 아, 바늘 뺐어요. 에이, 바로 또 들어가네요. 이야, 어만. 혈뚱만한 크기. 힘들다. 아, 아, 그거 제가 그랬습니다. <웃음> 아, 제가 위치를 바꿔놨더니 사장님이 헷갈렸나보네. 예, 제가 범인입니다. 아, 여기도 또 회장님도 꼼꼼하게 또 칸칸이 그냥 분리를 해놓으셨네 또참 그러고 보면 저는 낚시를 대충 하는 것 같아요. 제 가방 보면 막 난리도 아닌데 아, 여기 내림 낚시하시는 분들은 꼼꼼해 우리 회장님 또 오시네 안녕하십니까? 하십 <웃음> <웃음> <웃음> 이야, 완전 문장하셨네. <웃음> 예, 철갑을 어. 두르고 왔습니다. 어, 아니, 사장님은 어떻게 저기 내림낚시를 아니 하시는 분 아닌가요? 바닥 가방을 들고 오시는 것 같네? 아니, 이거 내림낚시 가방. 아, 기대체. 예? 이야, 저 안에 뭐가 들었길래 그냥 어마어마한 가방을 들고 오십니다. 원래 이렇게 들거든요. 야 <웃음> 우리 실장님은 난로를 예, 두 아니, 개나 봐도... 가지고 오셨어, 요두 개. 철사만? 네. 아, 어이... 이게 바람에 날라가지 말라고 음, 음, 철사로다가 이렇게. 꼭 묶어 그래, 묶어놨는데, 아, 터사장는데 아, 네, 아이디어가 아, 대단하시네. 아, 대단하시네. 어떻게 나노도한씩안 아, 먹어도 돼. 어, 이게 내가 사 줄까? 잘 생각해야 돼. 전 세계로 나가는데 부인들의 얼굴이 나가는데 출연료를 달라고. <웃음> 아, 안녕하십니까어 홍도 씨도 왔네. 어, 죄송해요. 아유, 줄 안으로? 아, 마스크 쓰세요. 네. 이거 <웃음> 정 꿀물. 아, 꿀물도 받았습니다. 꿀물, 꿀물. 어, 꿀물. 야. 5천원짜리 한번 해야지 아니, 우리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렇요한 낚시터 사람이 꼼꼼하게 잘해 놓으셨네 음, 아이디어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음. <웃음> <웃음> 자 여기가 강석 하우스 낚시터가 되겠는데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밀집하는 게안 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겨울에는 예, 실내 낚시터를 운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문이 닫혀 있고요. 예, 안에는 절대금연이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어, 밖에서 이렇게 하우스를 설치를 해놓고 간격을 유지해서 이렇게 낚시들을 겨울에도 즐기고 계십니다 자, 실장님 또 추가 장비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모처럼 이렇게 눈이 내리니까 보기는 좋네요 예, 산에도 눈이 있고 뭐 온갖 다 하얗게 이렇게 되니까 근래에 보기 드문, 드문 그런 풍경입니다 아싸 아싸, 나 하나 주셨어. 주셨어요. 이거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난 건데, 제가 만들어 놓은 썰매가 있는데, 아, 그걸 가져왔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서 썰매 타고, 어, 그런 것도 한번 찍어 보고 싶은데, 아, 그 생각을 미처 못 했네. 썰매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 나보다 고기 다 쪘네 <웃음> <웃음> 아니 나도 그 말이 왜안 나오나 했어 <웃음> 고기 다 쪘는 것 같은데 아 형님들 따뜻하게 드리라고 해요 그렇지. 야, 나무 좋아서 그, 우리 응대씨가 아니, 아니 원래 그 얼음낚시는 두들겨 가면서 낚시하는데 <웃음> 맞아, 맞아. 고기들 깨와 가지고 얼음낚시는 아, 옆에서 네. 거리야잘 되는 데 네. 네, 네, 그렇다고 그러는데 나아, 무슨, 어, 아니, 여기 우리 응대씨의 깊은 뜻을 모르고 싶 <웃음> 아니 깊은 뜻까지 깊은 뜻까지는 없고 <웃음> 아 이거? 아이고. 잘해야지. 음. 그, 그만하게? 포기요? 긴대로 바꾼다고. 아 긴대로? 야, 또 긴대로 바꾸신답니다. 더 짧은 척으로 가야돼.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부력을 조절하려면 이게 필요해. 이번에는 천납을 좀 잘라야지 지금 부력이 반동 이만큼 잘라내고 이거휙 버리면 안 돼. 아... 이렇게 모아놓아야지. 아직도 납을 쓴다고? 어, 그럼 뭐납 아닌 걸뭘 뭐 하나 좀 주워봐. <웃음> 동으로 써면 된다. 어, 미치겠네 진짜. 동도 어디있지 있는데 네. 동으로 쓰면 됩니다. 동. 나비가 아니라 맞습니다. 이거면 되난이사원계에 있어갖고 산원계에 지고아 근데 양심은 양심은 있네. 네. 이렇게 아직도 한 10년을 네. 써야 되는데 사원 버리지 가지고. 않고 네. 따로 쪼, 모아서 쪼가리 하나도 안 버리고 야. 조금 큰 쪼가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큰 쪼가리는 이렇게 모아놨다가 다시 필요할 때 쓰고 어허. 이렇게 쪼금 자르는 거는 음... 따로 모아놨다가 따로 이거는 야... 옛날에는 이거 다 녹여가지고 내 다시 뿌리려 썼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야, 이런 섬세함까지 낚시꾼들이 이게 다다 다 자른 것까지 이렇게 다 바꾸다 입니다. 음안 버리고. 다안 버리고. 음? 야 네. 요건 미처 몰랐습니다. 음. 요건. 난다 그냥 버리는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야 역시 제가 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지각이 있는 분들이다. 요거는 제가 깜짝 놀랐네요. 이거 물 튀는데? 이다젖겠는데빻고 한번 튀어. 불 던진 거예요? 아이고, 얼추 온거 보이세요? 아, 요거 한번 다시 보자. 예, 이렇게 생긴 건데요.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그 편납 쪼가리들이 작은 것부터 어? 깎아낸 것들이 다이 안에 보관이 되어있네요 이렇게 함부로 버리지 않고 이야 역시 흠 음. 아, 물이 많이 떨어져서 쥐는 흐트해 흐트 5cm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얼면은 안될것 같아 오, 뭐그 특이한 거? 뭐가 특이? 야, 저 가위 봐, 가위. <웃음> 가위에 자석이를 붙여갖고. 차석 잊어버리니까 야. 이제 안 잊어버려. 머리 좀 썼어. 아, 머리 썼어. 이제, 이제 우동 끓릇든 이제 여기도 자석이 하나 있고, 여기도 자석이 하나 있어서 딱 놓으면 아 바닥에 안 떨어지게.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웃음> 감았어 시, 시간 재고 있어, 지금. <웃음> <웃음> 네. <웃음> 너, 바꾸기 없다고? <웃음> 아니, 한다고요. <웃음> 한다고? <웃음> 네, 한다고 <번씩>. 정박사님, 해요? 하어요안 <웃음> 네. 아, 하셔도 돼. 털사는만 하면 되니까. 아, 그럼 5 0 0 0원이 낫네 <웃음> 어? 5 0 0원 낫네 5,000원 빌려도 깨, 따문데잖아 또 지난번처럼 음? 고구마가 호박고구마인가봐요 되게 맛있네요 어. 상진씨가 아침에 한 박스 사왔어요 <웃음> 어, 오 그래? 잘했어 그래 고기 많이 장는 사람은 사왔대 아, 이 뜰채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야, 희한하다. 그대로 <웃음> 얻어, 얻었어. <오랬어. 웃음> 네, 이 뜰채가 <차가 웃음> 모양 그대로 얻었어. 모양 그대로 얻었 그냥 하시라니까. 잡았어요? <웃음> 아까 몇척 폈었어요? 아까 11척이요. 11척? 예. 지금은 길어진 것같은요 13척이요. 왜 그랬어요? 아, 안될 때는 길게 하라 그래서. 안될 때는 길게? 예. 하.. 아, 더뭐 깊은 뜻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나 때문에 그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내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기들이 가까운데 안올 것이다. 저, 그긴 거를.. 아, <웃음> 그래서 먼데 있는 고기를 난 잡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 이야. 이게 11척으로 펴서 나오면은 응. 8척으로 가는데 한 마리 잡고 없으니까 이제 긴 척으로 더 가서 나오면또 줄인 작은 척으로 와야죠. 아, 팔, 8척짜리에는 8 고기가 없다. 11척으로 잡았는데 안 나오니까 1 응. 아, 1 1척으 그래서 예, 응. 긴척으로간 거죠. 언제 잡았는데? 거죠. 아, 기 전에 잡았어요 잡1데 <웃음>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아, 아 사진 찍으는 거 있어요. <웃음> <웃음> 어, 봅시다. 아, 예. 아. 아니 어. 어, 붕어 그림이 있는데 날짜 보여줘, 예. 날짜. 날짜가 이게 날짜가 아 어, 오전 1시인데 잠깐만요. 아 잠깐 어제 그림 아니야? 아니 이거 이제 오늘 아침 거. 어오러네 예. 오전 11시 에오분 아. 어.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 전에 오전에 야 곰이다 전완전히 곰이네. 응? 아이고 <웃음> 허리. 은 일단 습기 같은 게 많이 어요 어, 不多了 편 아니 맨날 하는 게 이거나 하고 어, 이런 게 아니고 명원입니다 <목소리> 아, 어때요? 아 너무 어렵습니다. <웃음> 네, 이 겨울에 낚시한다는 게. 음. 장난이 아니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죠 네, 예, 상을 했죠. 워낙 날씨도 춥고. 네. 이게 한겨울에 얼음 깨고 낚시한다는 게 네. 장난이 아닙니다. 끔찍도 안 하네요. 끔찍도 안 해요? 예. 무튼 대단하십니다. <웃음> <웃음> 이제 철수하시는 거예요? 아, 예, 이제 철수해야죠. 미련을 음. 예. 버리고. 네, 오늘 하루 어, 네, 오늘 마무리를 해,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어떻게 저하고 약속. 아직 낚시하고 있잖아요. <웃음> 잡겠죠 잡을 때까지 집에 안 가는 걸? 예. 데하거 음. 그래서 집에 못간 분들이 많던데. 맞아요. 한 마리만 더. 음. 뭐, 낚시는 미련이 남는 건인가 예. 접으시죠. <웃음> 조금 더해야 to d 해가 있어서 not going to 시 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 b l 을 to do it. I'm n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인들의 어, 저, 저, 저 그, 어, 낚시하는 모습들은 어, 정말로 어, 행복해 그래, 보였습니다. 남양주 지금 간다고? 그분들의 대답 또한 라면 똑같은 라면. 얘기였어요. 아주 단순하게 왜 낚시를 하십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어 낚시를 하면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아주 단순한 에, 대답들을 하시더라고요. 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 그 과정 과정 하나. 어, 그 추운 어, 날씨 속에서도 낚시를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어, 즐기고 계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분들의 극한의 취미 어, 오늘 하루 함께 해봤는데요. 어, 낚시인들의 열정 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